나 죽었는? 응, 응, 살았네다 사망, 살았네가 <웃음> 네가... 아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웃음> <웃음> 생각 이상 어렵다. 강돌, <웃음> 깡돌, 강돌! 오픈! 아우! 아우. <웃음> 한 번도 보자 아 어, 잠깐만 씨, 아, 거긴 아, 거긴 문, 문 열렸는데 어이. 들어가 응. 몇 왜? 왜? <웃음> 그래? 응. 그렇겠지 진짜 난잘 모르겠던데 난 잘.. 추워 어이 아우 발 깼는데 야 그냥 제 혼자 다 놔두게 나는 중계만 하고 있어도 되겠다 승리가 기다려 뭐야 아 맞다 이거 뒤로 가는 거라 했지 아야, 아, 간, 아, 발절여. 내거 어딨어. 이건 언제, 어째, 어째 가야 되는 겁니까? 아우! 아우! 야, 근데 아, 저 가운데로 아. 들어가면 뭐 있냐? 어... 어? 가운데 좁은 길로 들어가면 어. 뭐가 있냐? 저거 무, 모르겠다 아빠져려아아아 아, 아, 아. 실패 아아아아 발... 아아아아아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져있어야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 악악악악으악으악으악악악어 아, 아, 뭐야 뭐야 잘못 눌렀다 반대쪽인줄 아... 알고 <웃음> 시작화면에서 죽어 붙었다 뭐야 이 아... 뭐야 이 뒤에도 새끼리 있었네 아아발절려 미친다 난저 가운데 길을 도전한다 발절려 뒤질 것 같다 이미 했네 뭐하는 거야 저 근데 저 가운데길? 어 경험치 먹는 곳. 아 진짜. 어아발저려씨봐 괜히 시도할라 했네. 나 깨지는 건줄 알고. 아한 <웃음> 순간이 스려 사라졌다. 어왜왜 왜 눌렀는데도 안 꺾이네? 안 눌러도.. 눌러도 꺾이고 안 눌러도 꺾인다. 걱정마다. <웃음> 아 근데 나 키보드랑 해야 되니까 이거 불편하다. 웨이 중간에 쉬지를 못하니까. 오!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아서 와버렸다. 응? 어디 있냐? 이 새끼는 어디서 왔니 오우 어우, 저 새끼 살아가는 거 봐라. 너무 좋았던데. 뭐야, <웃음> <웃음> 저, 저, 저, 저 개웃기다, 좀부대 죽었다. 누가날 살렸다 어 근데 지금 가면 안되는데 에 이거 너무 미끄... 기본... 기분... <웃음> 죽여 그냥 어 근데 이거... 그게 안된다 뭐 빨리를 못 누르겠다 <웃음> 난 죽었거든. 와. 어나왜 죽었냐? 또. 뭐야? 저거 왜 죽었어? 나도 왜난왜 왜 죽었는지 내가 죽는 장면을 못 보고 있다. 동동장. 아, 와. 아아아. 어. 아. 들이 막았다 발견 <웃음> <바>, 개 박았다 <웃음> 들이 막았다 야 벌써 13스테이지다 <웃음> 어 언제 여기까지 왔냐 오오오오꾹꾹꾹와 어, 어, 어. 피하고 가고 이제 아아아아 어! <웃음> 룬이 좀 빡센 데아아 뭐야 <웃음> 어, 나왜 중간 부활이냐? 어, 어 개재랄. 그러니... <웃음> 저거, 저거 <웃음> 범위가 왜 이렇게 커냐? <웃음> 아니, 아니. 씨발, <웃음> 나 죽어버리네. 아아 <웃음> 누구 들이 막았다, 또. <웃음> 들 막았다. 내가 근데 저보스 만질 처, 처진 아니다. 아, <웃음> 네. 광전산 <웃음> 네. 이 밑으로 가면 광전사내 후장 따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어? 어! 박는다. 저 세상 가나? 응, 저 세상 가지. 그렇지. 어, 나 부활했다. 나! 어, 내께 없는데? 어, 있다는 거냐? 이야! 너 절로 가보고. 어, 여기 있네. 무사기환을 바랍니다. 어, 어, 어, 아! 아, 중간에서 부활하네. 아을 쓰면 그렇게 된다 변인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난 키보드랑 같이 눌러돼서 <웃음> 안돼 안돼 그렇지 절제를 잘 해야 된다 미치 가지만 가자 저까지만 저까지만 저까지만 저까지만 저까지만 갔다 도착 도착 네. 이 청소용 스푼 제붙어 있는 아... 신발 당했다 <웃음> <웃음> 집밟혔다 아났긴살아났다내 음, 여기서 어찌 가야 되냐 맵을 잘 봐라 어디든 방법이 있을거든아아 여기 아, 아, 아, 음. 경험시 먹는대인거 같은데 스위치인가 저거아 밑에 저 노란색같이 생긴 저 삼각색 전사면체 있는건 저건 스위치인가요 스위치 누가 도전중이네 나 어딨 그럼 난 여긴. 그걸 해야겠다 야 여기 위 윗길은 뭐냐 아아 음. 아. <웃음> 어, 아, 안 돼! 반송당한다! 반송 반송당한다. 반송당해라. 아, 반송당하다 죽었다. 저쪽에서 저 초록색 청소용 스펀지 뒷면에 붙은 것 같이 생긴 저까지 가야 되는데. 동동장씨가날 살렸다 음... 근데 왜.. 야너 왜... 누가 하면 깨기 직전이다 저 노란거 아니냐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살았다 어어. 어어. 와 네, 내가 살는데 바로 죽었다 나 뭐야?! 왜 여기 있어? 아..뭐야.. 아우 미친.. 저게 뭐야.. <웃음> 어..어..어..왜 안 누르지..잘.. 왔다 디지트.. 오자마자 죽었네.. <웃음> 아 몰라 다 죽어 아, 아 몰라 다 죽어 그냥 <웃음> 아아아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어? 나왜 죽지? 으아. 이 눌러서 죽는다 애가 뭐난 목... 여기 또 공주거리가 아유. 난 여기도 공주거리가 발생하는 줄 몰랐다 <웃음> 오 이제 잘된다 와 키보드 안 누르니까 잘돼 그나마 어 잠깐만 이걸로 하자 하나 둘셋넷 어저 뒤에 왜 둘이나 죽어있냐? 응? 저 뒤에 잘 보면 둘이나 뒤져있어 <웃음> 난내저로는왜잘 안되지? 아! 디졌어. 아야 움직이지 마. 세, 세. 어 부활했어. 야 스위치 밟아야 되냐? 아 어. 음. 어? 다깬 거냐? 아니면 스위치 밟아야 되냐? 어 깨기 직전이었는데 음, 누가 날고하러 왔다 뒤졌어아 보내지. 왜 내가 살았냐? 몰라, 부활한 거 있지. 나도, 열심히 가봐라, 니도. 그래. 갈수 있다. 가, 속도를 이길 수 있다. <웃음> 어? 가긴 간다. 첫 번째 건 쉬워서. 두 번째도 나는 괜찮다. 아니 거기 그쪽은. 근데 이거는 다행히 키보드로 심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어. 근데 저건 누가 밟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없냐? <웃음> 젠장 <웃음> 급가속 밟아서 죽었다 <웃음> <웃음> 개발만눈세 <웃음> <웃음> 마리 동시에 끌고 가기 <웃음> 뭐야 그세 마리? 어맨 밑에 저거 진짜 세 마리. 어세 마리 안착 <웃음> 죽었어 이거 하나 뒤졌어 안착. 근데 이거 링 투척이 뭐냐 근데 링 투척 그거 던지면은 맞춘 그 부활해야 하는 신호세 맞추면 부활시키 아 진짜 어 안돼 어째하어째쓰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반송당합니다 잘가요 플레이어팔 <웃음> 플레이어팔 <8. 웃음> <웃음> 어? 성공인데 다른 쪽으로 눌러가지고 죽였다 <웃음> 아유, 미친. 에이 미치 에 미치 아, 다시 해야 된다. 여기 꼭 <웃음> 아, 뭐야? 어, 있다, 살았어? 응? 이긴 깼네 <웃음> 또가무언가 밟았다 응또가 음. <웃음> 잠깐만 야, 이거 어두운 맵이네 미로맵 뭐야 이거 반송 당하는데 어? <웃음> 저거 내가 스위치 밟아 놔서 그럼 <웃음> 앞에 저 위치야 요건 뭐지 근데? 야 이거 겹쳐서 운영한 사람 누구냐? 아 내가 잠시 겹쳐서 운영했다. 그러지 마라. 한 번, 한 번씩, 아나 근데 안 쓴다. 걱정 마라. 죽이진 않는다. 미친. <웃음> 야저저 저 꼬불길 누가 통과해봐 잠깐만 이거 야. 동동장 꺼지고 아, 제랄 어자아냐 뭐야? 왜 저기 저기 있어이 야, 저거 살리네. 야, 저거 저 올려줘. 어? 죽었어. 우와. <웃음>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라고? 견인. 어? 견인? 견... 어. 눌렀어. 그럼 12초면 누르면은 어. 누르면 뭔가 허르르 하고 빙글빙글 도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어 누르면은 허르르 거리거든. 아가만히놔나좀 되나 눌러서. 어 아마도. 어쟤 쓰는 건지야 뭐야. 야왜 겹쳐서 가. 아어 씨발 뭐야. 야왜 <웃음> 겹쳐서 가냐. 홀로로. 기. 기. 기. 나 기. 저쪽으로 보내줘. 기. 그거 잘 기. 누르고 있어줘. 기. 야, 야, 눌러. 기. 야! 그건 <웃음> 눌. <웃음> <죽었네. 웃음> <기>. 야! <웃음> <웃음> 죽였다 웃고 <웃음> <웃음> <살고> 이제 <웃음> 아씨개 아, 웃기네 <웃음> 야 근데 살았다 탁하아 존나 웃기네 야 밟을 준비해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야 <웃음> <기>. 간다 없앴어 안돼 기기 기기, 포테, 아, 그런 거 없죠. 기기, 하 혹시 누르면 되나? <웃음> 아니요 어 근데 저 아! 저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아무도 모른다 아! 아! 아! 아 그거 거꾸로 가는 빙판이다 응 음, 거꾸로 거꾸로 눌렀는데 죽었 잘못 꺾어서 이이이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기. 기. 기. 기. 기. 기. 어. <웃음> <웃음> 죽이면 너무 양심이 없다. 게게게게게게게게게 <웃음> 버튼 누르는 애도 죽였다 내가 모르고. <웃음> <웃음> 뭐야 왜 저기 다 있었지? 죽였어. 왜 저기 죽었누. <웃음> 야 동원이 <웃음> 플레이어 진 죽여봐봐. <웃음> 이거는 아 버튼 눌러버리고 싶다. 네. <웃음> 아니 플레이어 질 죽여봐봐. 아 죽었어 누가? <웃음> 플레이어 질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근데 죽이면 죽이는 거지. 누가 하나 죽여봐봐. 아 <웃음> 기기동 <웃음> 동동장. 라스파이어, 오브. 뭐야 너왜두개 뜯고 가서 방야나 죽었네. 아이씨 나 죽었네. <러> <러> 아유, 아, 이씨, 나 죽었네. <러> 가만히 있자나 죽었네. <러> 아이 버튼 갖고 놀게 없네. 야 밑에 플레이어 칠에 살아 있다 동건이. <러> 구도 살아있다, 물. 야, 고장났다, 저거. <웃음> 오. 뭐야, 이거? 누가 찬결한 인생으로 다 살렸다. 둥, 둥, 이. 한번 클리어하러 가봐야겠다. 아! <웃음> 클리어는 개뿌리. 다들 잔다, 아니. 삐삐삐키이이이 전박 알기 <웃음> 동동장 있겠다 좋았어 깼다 아 몰라 <웃음> 초반부터 다 데리고 갈래 내가 그냥 미친놈아 하지마 그런 짓을 하면 돼 내가 좀 빡세해 보인다 기기 뭐야 어? 바로 다겠어 누가 뭐야 바로 다겠어 누가, 누가 시작하자닦 깼는데 아 그러면 되겠지 아, 어, 아 맞다 거꾸로 아니지 아기기나 그래도 그, <웃음> 그 버튼 있는 맵이 제일 재밌는 것 같다. 아 몰라. <웃음> 세계 <개> 동시에 간다. <웃음> 가지마. 아 아. 어?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다 뚫렸다다 뚫렸다다 뚫렸다. 다 뚫렸다, 다 뚫렸다. Yes, yes, yes, 안 돼! 아우! <웃음> 꼬라 박았다. 어우, 어. 어... 어... 어... 내거 어딨노? 왜 있니? 바이오! 맵이 상당히 빡센 것 같은데. 음... 생각 위로 빡셌다고 한다. 깼다. 으음, 씨가 깨버렸누. <웃음> 이 정도면 어. 너가 계속 꼬라박는다. 내가 꼬라박았다. 오... 탈출했다는 거야. 꼬라박았다. 어... 꼬라박았는 아우. 아이 혐오 퍼팩트 The r e e g s t r a 따라라. 아, 누가 죽었다. 아, 난다 꼬라박을래, 그냥. 하지마, 좀. 정신 차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오오오 야, 미안, 내가. 내꼭 눌렀는데 어. 두개선택돼가지고두개다 꼬라박아뿐다. 잘못 눌렀다. 어, 어. 걔렇게해렇게했 아, 아, 몰라. 꼬라박아. 몰라. 가 왕의 거. 꼬라박았다. 아. 나 <웃음> 터트렸어, 이, 동동장동동장세개다 이용해라, 는 누가 꼬라박아서 뒤어니 <웃음> 야, 방금 봤나? 누가 니말안살리고간다 <웃음> 어? 방금 누가 니만 안 살리고 간 거. <웃음> 뭐라고? 방금 누가 니만 안 살리고 그냥 간 건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누르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우! 안 벽에 살려도 되는데. ᄒ 여기 쳐박았다. 아, 안 살려도 못 깨. 이거는 파도를 그리면서 가면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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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마지막 누구 하나 깰라한다 이... 플레이어 10. 하나 살렸다. 꼬라박아 어? 와인더 후! 맵이 너무 긴거 같습니다. <웃음> 근데 그 와중에 저거 잘 보면 깨기 직전에 있는 사람 있을걸? 없네? 없다. 아직까지 아무도 못 갔나? 내가 부숴버릴 거다. <웃음> 꿈깨깰 거란 생각은 꿈깨생은꿈깰 거란 생각은 꿈깰거 뭔지. 그냥 꿈 깨. <웃음> 너희생은꿈두 <모두> 죽었다. 각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위, 뒤질 뻔. 야, 파도 그리기 아, 전술이 먹힌다. 아, 디질 뻔했다. 어? 아, 마, 아, 맞다. 저기 있지? 까먹었다. 처음부터 <웃음> 다시 해야 돼. 축하한다. 아, 아. 우 플레이어십 여이서왜 대기 중이냐? 어, oh. 넌, 이 <웃음> 이놈이. 애들 <애도> 어디 있지? 휘, 휘, 휘. 아 동동장. 박았습니다, 그냥. 누가 죽었니? 내가 박았다. 하려고? 플레이어 9가 자꾸 날 살린다. 히히히히 동글게 동글게 아이 동글게 동글게 아이 야또 죽었어? 히동글레 거리다 동글레차에 지었다. 난 살려 버렸다 너를 그래. 같이 가 조금만 아이어내점 오늘 그리지 못했다는 어뭐 살렸다 살리고 죽였다 뭐야 누가 죽었어 <웃음> 트롤링. <웃음> 역시 나한테 마인크래프트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어, 이... 누가 깼다. 붕. 안 되겠다. 다음번엔 꼬라 박는다. 오, 레벨이 또 올랐대. 내 레벨 올라와서 쓸데가 없다. 어디 볼까요? 뭐야, 저놈 언제 저기 갑니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어, 뭘겠어 어. 어. 어. <웃음> 미친. 미친. 야,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는 아니구나. 음그전 단계다. 그 가속 스이으 아, 누가 죽었다. 뭐야, 이게?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잘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살고 있어 기로아 아, 여기로 히이. 아 어.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싶다 이런 건이 <웃음> 녹색 지형은 쉽다 아 노란색이 신경 쓰다 죽었겠다 아 죽었네 휘오휘번 이 맛도 <웃음> <와, 또> 죽었다. <웃음> 내가 죽었다. 실수로 <우하> 실수로 <웃음> 우클릭 눌러서 죽었다. <웃음> 아, 아, 아이고. 와, 와, 입국 컷 <갔다>, 당했다. <웃음> <웃음> 입국 컷. <갔다. 웃음> 아 뭔데? 입국 컷 뭐야? 오, <웃음> 오, 어, 또 착. 뭐야 됐다. 뭐야 톰 오지마 <웃음> 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접선 접선 접선 접선 접선 접선 접선 접선의 방정식 어. 죽어뿌렸다